맞아. 자 오복쟁반 나오고 있습니다. 자두 개다 나왔습니다. 현재 사진 찍자. 이와 <웃음> 대박 대박. 야채 푸짐하네. 응. 저게 소고기에다가 만두 들어가 있고 야채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죠 엄청 푸짐하네요. 아우 예쁘다. 고급 음식 고급 음식. 뭐, 고급 음식이지 뭐. 약간 샤브샤브 느낌이네 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건 평안 남도식 샤브라는 가시면 되고요 고기 네. 올려서 고기랑 야채랑 찍어주시고 약간 샤브 느낌? 완전 대접받는 느낌의 음식이 완전 고급 임금님 수박상 같은 비주얼이 일단 아, 샤브샤브 여기다가 찍어먹는 네. 거예요? 네. 아, 꽃 같고 너무 예쁘다 저게 흰목이 아, 버섯 저 가격 좀 나가면 안 돼. 안돼. 음. 우와. 고기 먹어도 되나요 지금? 음. 네. 오, 저거 비계 하나도 없는 거. 보쌈. 아침입니다. 아롱사태. 고기, 고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소스 찍어 드세요 네. 소스 다 찍어가지고 어 냄새 너무 좋다 비주얼이 일단 어우 맛도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완전 부드러워 음 그치 완전 부드럽지 음 와나 물에 빠진 고기는 구워 먹는거 보다 음. 향이 좀줄어서안 좋았거든? 향이 굉장히 네 근데 나는 처음에 고기 보고 약간 살짝 뻑뻑할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음. 하하 하하 하하 너무 안뻑뻑하고 되게 부드러워 아니, 육수에 끓여 가지고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서 야채랑 같이 음. 너무 부드럽고 음, 맛있겠다 안심스테이크가 담백하면서 부드럽잖아 그 느낌이야 아 냉면에 또싸 먹어야지. 음 고기 너무 맛있다. 면사 어, 이리야, 어, 땅면사 이리야.